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게임도 운영상의 문제나 게임사의 경영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종료하고 마지막을 맞이하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는데요 물론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 서비스 종료를 하겠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게임을 즐기던 유저들은 갑작스러운 서비스 종료 소식을 듣고 좌절하며 슬퍼했습니다 오늘은 서비스 종료 직전 유저들의 마지막 모습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마지막까지 게임을 떠나지 못한 유저를 보고 같이 게임을 했던 운영자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게임 종료 1분 전 유저들의 가슴 아픈 모습들까지 그때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추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팡야는 2004년 6월 엔트리브 소프트에서 개발한 캐주얼 온라인 골프 게임으로 MMORPG의 실증을 느낀 유저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던 작품인데요. 아기자기한 캐릭터와 함께 골프라는 스포츠를 캐주얼하게 플레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쪽 장르에 관심이 있는 유저들을 결집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현실적인 게임성이 오히려 게임의 발목을 잡게 되었고 서비스 이관 및 경영 악화로 인해 2016년 8월 29일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다른 게임들도 그렇겠지만 팡야는 특히 매니아층이 두터웠던 게임이라 서버 종료 직전 유저들이 특 정 대화방에 모여 팡야의 마지막을 함께 했습니다 유저들은 채팅을 통해 행복했던 추억은 영원히 남을 겁니다 시작부터 아린과 함께 했는데 비록 모두 흩어지지만 마음속에는 영원히 팡야섬에 살고 있을 겁니다 라는 채팅을 치며 마지막을 아쉬워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유저는 팡야를 시작한게 초등학생 때였는데 지금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팡야에서 쌓아온 추억들을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이 되고 서버가 종료되는 순간 어떤 유저가 절묘한 타이밍에 잘 있어요 라는 짧은 채팅을 남겼는데요 그 채팅 하나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고 게임에 다시 접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매우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랜드 체이스는 KOG에서 개발한 대전 액션 RPG 게임으로 2003년에 출시해서 다른 게임에서 느낄 수 없는 새로운 재미를 보여주며 많은 유저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 당시 그랜드 체이스를 잠깐 했었는데 그래픽은 캐주얼해 보이지만 나름 세심한 컨트롤을 요구했기 때문에 화면할수록 빠져드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랜드 체이스는 화끈하게 PVP만 즐기고 싶은 유저들이나 라이트하게 게임을 즐기고 싶은 유저들의 니즈까지 충족시켜줬고 네이버 검색의 1위에 오를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신규 캐릭터 추가 및 밸런스 문제로 인해 점점 세태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2015년 12월 결국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그랜드 체이스를 대체할 만한 게임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게임을 끝까지 즐기고 있던 유저들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좌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종료 1분 전 유저들은 대기실에 모여 게임의 마지막을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채팅을 잠깐 살펴보면 잊지 않겠습니다 그랜드체이스 잘가라 어린시절 나의 추억 내 마음속 네버엔딩 그랜드체이스 12년동안 수고하셨습니다까지 유저들이 이 게임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채팅을 통해 느낄 수 있었고 평상시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BGM이 이상하게 슬프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스파이크걸즈는 모르핀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미소녀 스포츠 캐주얼 게임으로 온라인 족구 게임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선보이며 유저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그 당시 이런 도전적인 장르의 게임들이 많이 나왔었지만 미소녀와 족구라는 상상하지 못한 독특한 조합을 보여주며 매니아층을 조금씩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특정 매니아를 겨냥해서 만든 게임이었지만 의외로 족구와 관련된 시스템도 충실하게 구현되어 있었기 때문에 족구라는 스포츠에 관심이 있던 유저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매니아한 장르와 너무 미소녀를 앞세웠다는 부분이 유저들에게 반감을 샀고 불안정한 서버 문제 및 허술한 운영까지 겹치게 되면서 유저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스파이크걸즈는 2010년 10월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게 되었고 그나마 게임을 즐기고 있던 유저들은 매칭할 대상이 없어 게임을 할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의 글을 보게 되면서 스파이크걸즈를 사랑했던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해당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버 문제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같이 게임을 즐길 수 없었고 이 소식을 듣고 GM이 달려와 같이 게임을 할수 있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유저가 찍어 올린 사진을 보면 3명의 GM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한 명의 유저와 함께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서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개발자를 비판하는 유저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힘들게 만든 자신들의 게임을 즐기기 위해 마지막까지 남아준 한 명의 유저와 함께 게임을 했다는 이야기는 스파이크 걸즈를 사랑했던 유저들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는데요 이후 이 이야기를 접하게 된 유저들은 그래도 운영자들이 서비스 종료 전 유종의 미를 거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 한 명의 유저와 함께 게임을 했던 GM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지 그들도 이런 상황이 습니다. 씹쓸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스타크래프트는 아직까지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블리자드의 대표 RTS 게임인데요 지금이야 정식 배틀넷 서버로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 프리서버라고 해서 유저가 만든 사설 배틀넷 서버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프리서버 중에 유명했던 PC 서버가 있었는데 한참 인기가 많았을 때는 동시 접속자가 2만 명이 넘을 정도로 정식 배틀넷만큼 많은 유저들이 즐기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처음 프리서버가 생겼을 당시에는 사설 서버 운영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스타크래프트가 1.18 버전 으로 넘어오면서 무료화를 선언했고 블리자드도 pc서버를 정식서버로 승인하면서 이런 불편한 시선들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서버이다 보니 접속자가 많아지면 서버가 지연되며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고 물론 이후 블리자드가 정식서버로 인정하고 협업과 지원을 약속했지만 pc서버만의 특화된 컨텐츠를 추가할 수 없고 수익 또한 낼수 없었기 때문에 점점 운영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17년 10월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사설서버지만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비스를 이어갔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고 아쉬워하는 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서비스 종료 1분 전 PC서버의 모습은 생각보다 훈훈했는데요 스타크래프트에서 게임을 이기거나 졌을 때 국게임을 줄여 GG라고 불렀었는데 마지막 남은 유저들이 바로 이 GG를 치며 PC서버의 마지막을 함께했습니다. 당시 배틀렛을 사용했던 유저들이라면 잘 알겠지만 그 어떤 게임보다 채팅의 수위가 높았고 욕설은 기본에 엄마의 안부를 묻는 패드이 또한 난무했던 장소였기 때문에 이 장면을 보고 가슴찡한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른 게임에서는 볼수 없는 감동적인 장면이라 이 장면을 아직까지 기억하는 유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오투잼은 2002년 오투미디어가 개발한 온라인 리듬게임으로 전문 작곡가를 기용하고 음원을 직접 제작해 리듬게임을 좋아했던 유저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었는데요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리듬게임을 할수 있고 자신만의 아바타를 이용해 채팅도 가능했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리듬게임을 즐겼던 유저들을 어느정도 결집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 1월 부분유료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유저들이 점점 이탈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 온라인 게임은 무료라는 인식이 강했던 시기라 유저들은 이런 유료화 선언에 큰 거부감을 느꼈고 안그래도 매약한장르에 유저까지 줄어버리면서 오투잼은 점점 새태기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5월 결국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게 되었고 운영자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유저들과 함께 게임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GM 오투 메탈릭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GM으로 유저들과 직접 게임을 하며 게임사에 대한 현재 상황이나 게임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슬픔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때 게임을 같이 했던 유저들은 게임의 마지막 순간 운영자와 함께 게임을 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게 되었고 우투잼이라는 게임을 좀더 특별하게 기억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개발자의 미숙한 운영으로 인해 게임이 사라지게 되었지만 마지막까지 함께 게임을 했던 운영자의 모습이 무척 쓸쓸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캐로로 팡팡은 2008년에 출시된 온라인 TPS 장르의 게임으로 게임의 제목처럼 캐로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임이었습니다. 친숙한 모습의 캐릭터를 아기자기한 SD 캐릭터로 구현했고 생각보다 그래픽도 좋았기 때문에 캐로로를 알고 있는 유저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전투 부분도 생각보다 세심하게 만들어져 있어 저 연령층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게임이었지만 성인 유저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게임의 완성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꽃길만 걸을 것 같았던 캐로로 팡팡도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과도한 현질 유도와 밸로와 문제. 유저들은 생각하지 않는 미숙한 운영을 보여주며 신규 유저는 물론 기존 유저들까지 하나둘씩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세퇴기를 걷던 캐로로 팡팡은 2018년 6월 결국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유저는 이 소식을 듣고 게임을 추억하기 위해 맵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스크린샷을 찍기도 했었고 어떤 유저들은 서비스 종료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마지막까지 게임을 즐기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이 되고 수많은 유저들이 자유 채널에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유저는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자리를 떠나 하지 못했고 마지막까지 남은 유저들과 소통하며 아쉬움을 달랬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서비스 종료 직전 게임들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이 넘어가는 게임이 사라지면 그 안에서 플레이를 했던 수많은 유저들의 추억 또한 사라진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부분만 놓고 생각해보면 게임은 이미 게임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기에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